사회개혁운동과 황무지개혁운동이 하업하나에반대해서한 네. 네. 시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나 작가들은요, 음. 그 이런 성숙의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의 실었다는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내 인생을 그고는 승리했어요. 인데요그과독의 워터에서요, 약간 영감을 주는 행동 있잖아요. 네. 그 경이로운 행상 그리고 매출한 시간지 과연 협력 운동, 사람들의 영혼을 어, 약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상과 영감을 주는 생각 그런거였데 이게 무슨 말냐면 약간 학문 이렇게 봤어요. 사회 개혁 자체를 그.. 그.. 어, 취로운 약간 영감을 주는 생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신앙 자연의 풍경 있잖아요. 그거를 성무주 네. 개혁으로 봤고요. 자연의 풍경으 예시 같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그.. 옛날에 저희 퓨플 시위 했었잖아요.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게 이제 기승의 그 운용으로도 약간 반항하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실려 아, 그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낌이있서 그래서 그것은 제일 높은 사이라로 하면, 무주의알의이잖아요그중 라이트 무리이 사람, 또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때요? 약간 음, 길다지지 길러, 아, 않는 자연, 그신의 힘이 받는 자연 속의 그런 느낌에 전에 아, 아름다운 자연을 보던역이세 그래서 이걸 그 그...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거기스이스어웬스이스에 네. 게임의 페이스텔이스먼더 그 <목소리> 뭐뭐지 뭐뭐 없으냐면요 어떠한 고전적인 형성한 아이 없이 자유 그대로 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저 방금 오면 페이스페이스기그 장르 풍경의 장르 있잖아요 그 페이스먼더에 속한 코믹 렌들 자은 작은 장에 있잖아요 그 장르를 연결시키세요 이 미업에서요 그래서 게임을 약간 중요한사람이었고이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서 약간 자부심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 대해서 어떤 좋은 싸이요 인간의 흥미로운 점이 있잖아요 흥미로운 점이 있잖아요 물론 흥미로운 점이 뭐뭐돼요 우리 불치나 한있스의사이때문 뭐 어, 우리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개념이있어요 그리고 선인 개념이있어요 그들을 내려보내이렇 만약에 everything about s 모든 이런 것들이 이시나 균형이생니 <웃음>